자, 1 시까지 할게. 자, 누가 해볼까? 어, 이거, 보더콜린데? 어. 두, 한 시까지 할게. 친구들아, 1 시까지 할게. 우와. 어. 아, 누구 안녕하세요.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어머, 또부워 안녕하세요. 샘바예요. 샘바랑 쿤? 힘들라고야 아이 아이 올라 올라가. 올라가. 올라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어디 <목소리> <살아>? <목소리> 너, <목소리> 너 어디 가나? 대코살야너너 귀엽게 귀엽게 귀엽다. 카우똥? 카우똥? 카우똥? 쿠미 카우똥? 귯 귀엽다. 귀여웠음. 선 아, 라고선라이귀다 아, 올라가. 올라가. 야, 방송 <목소리> 잖다 빨리 올라가. 또, 또, 누구야, <목소리> 누구야 전안 되라고 해요. 아니, 아, 너 머리, 너 머리가 진짜 이쁘구나 대구 스타일이라고요. 너 머리, 너리 진짜 이쁜데? 대박이죠? 이거, <웃음> <웃음> 이거 얼마나 기이렇게 돼? 이거 한 2년만 기르면 된다구요. <웃음> 알았잖아. <웃음> 올라올라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댄버, 댄버 어어 댄버. 그더때예 <스> 응. 어때, 어때? 남자 친구를 하자 이미 난 이미 난고 거야 미안해 비비야 면 생각해볼게 대고 온다면 샘물이 찾아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안녕! 안녕! 바다아이! <웃음> 아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? <웃음>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? <웃음> 어, 어! 나 담비! 나 담비 안다고아왜이렇우퉁을이렇 <웃음> 아! <깨우퉁을 이렇게> 친구구나? 페퍼도 예뻐 눈 감고 있어서 안 보이잖아 겁나 하지마 들껴버렸어너 지금 영혼 없이 말하지마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너 너무 귀엽다 담비 고마워 많이 귀엽다 너 머리가 되게 길다 너도 길어. 지금 긴거안 보이잖아. <웃음> <웃음> 그 생각을 하고 <한번> 말해봐봐. <웃음> 어, 미안해. 머리가 되게 장비같이 있게 길어. 반묶음한것 <웃음> <단순한> 같아. <웃음> <웃음> 장비 <웃음> 여자애야. <웃음> <웃음> 아이 미안해. 예쁘다. 너 예뻐서 재미 없어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음 어디 이 얼굴이 잔뜩 건달. <웃음> 그래. 친구야, 이리 와봐. 너바퀴야바퀴야두 분, 너 보더콜리야, 보더콜리에요. 클레이 그래, 아이고, 아이고. 너, 이러봐. 너, 회색이야, 회색 블루말이에요. 어머, 너무 까에안 보여. 어두워요. 클레이 그래, 앉아. 앉아봐 인사하자 아 어? 아니야? 아유 아니,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래 안녕 학습하는 <웃음> 거니? 네. 저희 집이에요 마당이 있나봐 로빈 이리와봐 로빈 이리와 클라이 랑 로빈이에요 아 로빈이 넌 담모구나 네 <웃음> 좋겠다 아유, 너네 집이 아주 클라이, 클라이. 케르세아 eh? 이뻐! 안녕! <웃음> 안녕! 안녕! 미진이 나와! 미진이 나와 미진이 너 깼어? <웃음> 어, 미진아 <웃음> 안녕? 어 안녕 대어 <웃음> 너도 보더콜리구나! 어... 보더콜리야오퍼 <웃음> 너무 귀여워 퍼야 <웃음> <대박이야>. 어? 테퍼야... <웃음> 안녕 너 사실 왜 그래? 어? 이상한가? 이상해요? 어. 눈이 안 보여 어. 흰색이랑 까만색만 보여 <웃음> 너는 몇 살이야? 세살 조금 넘었어요 그렇구나. 너는 지금 졸리니? <웃음> 어? 너 약간 굉장히... 파이아이구나. <웃음> 맞아요. 너밑에 <눈빛에> 보석이 있구나. <웃음> 어, 너왜이야 기분이 안 좋아 보여? <웃음> 어, 아닌데. 비비야 너 기분이 왜안 좋아. 너 방송 나왔어. 좀 웃어줘 비비야. 너손좀 해봐. 비비 손! 예 고마워 순 이제고 순 잠만 너 코에 아, 점이니? 점이... 어 코에 점 있어. <웃음> 너 코에 점이 <웃음> 귀엽구나. <웃음> 안녕. 어 피퍼는 <세> 하얀데 <웃음> 안녕. 번번. 번번. 번번이잖아. 범부아너털 많이 자랐다? 많이 자랐죠 이쁘다 <웃음> 페퍼 펌펌 <웃음> 범부아너 지금 못 깔고 있는 거야? <웃음> 너못 깔고 <갈고 웃음> 있는 거야 지금? 자서전 <웃음> 너 누가 <웃음> 책 발그래? <발굴해>? 발그면 엄마들이 <웃음> 혼내는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귀여워오 이뻐, 너 많이 이뻐졌다. 옛날엔 못생겼던 소리야? 그건 아니지.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할 건 없잖아. 칼 놀라잖아. <웃음> 그건 잠깐만. 아니지. 더 맞아. 이뻐졌단 거잖아. 알았어 인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 나개 없어질라 그래, 잠깐만 <웃음> 가지마. <웃음> 하지 <웃음> <가지> 마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. 어, 오, <웃음> <웃음> 어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이랑 모모 나와. <웃음> 어. 어 안녕. 안녕. <웃음> 어 안녕. <웃음> 너왜 화났어? <웃음> 어 안녕. <웃음> 자다 일어났어. 어, 자다가 자다가 왜 일어났대? 어머 귀여워. 너 자세가 지금 웃기다. 막 <웃음> 귀여워. 너몇살이야 모모 이제 두살 돼요. 두 살?